왔다 왔어지는게 왔답니다 오늘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에 있는 이호석 선생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봉평하면 메밀 메밀하면 메밀꽃필미람 메밀꽃필미람하면 이호석 선생 이호석 선생은 일찍이 1907년 2월에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렇게 오래 사시지는 못하셨습니다 1942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작품을 처음 대비한 것은 1928년 단편소설이죠. 도시와 유령으로 이 작가로서의 길을 긋게 됩니다. 아, 1932년부터는 경농, 농 어, 교사로서 재직을 하셨었고 1936년부터 38년까지는 숭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셨으며 또한 1938년도에는 선생님께서 이 대동고급이라는 그 세수도 일을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은 문학의 깊이에 있어서 가장 깊은 것이 어디냐? 바로 메밀꽃 필 무릎을 아마 작품을 발표하셨을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은 아마 1936년도에 이조강이라는 잡지에 메밀꽃 필무렵을 선생님께서 단편을 올리셨는데 그것이 선생님의 작품의 최고의 백미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메밀꽃 필무렵 사실 오른쪽 저 생각 가 아니고 메밀꽃 필무렵에 되어 있는 것이 여기가. 사실은 식당입니다 그런데 아마 메밀꽃필무렵에 나오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장면들을 좀 연출해 놓은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레방아자 있고요 저 다리도 있고요 앉아서 쉬실 수도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식당입니다 바로 옆에 생가하고 붙어 있습니다 뭐 백이 따로 없어요 그냥 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같이 선생님의 생가와 이쪽 이 메밀꽃 필무렵의 작품을 연상시켜 놓은 이 식당의 장소와 같이 연상을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연계해 놓은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저는 그래서 메밀꽃 필무렵에 들려서 메밀 한 그릇하고 선생님의 생가를 쭉 구경을 해 보았습니다. 줄감 보시죠 생가가 저희 집 시골집보다는 훨씬 큽니다 사실 <웃음> 그리고 잘 꾸며져 있어요 그렇게 크게 넓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큽니다 평수로도 뭐몇백평정도는돼 보이고요 1900년대 초반이니까 이때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선생님이 생생하게 여기서 활동하셨던 곳입니다 그 사이에 지나가는 차도 있네요 사람들도 가끔 구경을 하시고 계니다 생가안을 영상으로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생가예요 이어서 선생님의 생가안입니다 안에 아, 네. 칸막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 안으로는 출쳐 놓은 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서 영상을 잡고 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요석 선생님의 평창에 있는 봉평에 있는 생가를 찾아봤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문학관도 있고 하니까 좋은 볼거리 있습니다.